탕수 구독 좋아요 클릭 하니 하니야 쫌쫌 꿈뻑꿈뻑 어머나 선생님 옳지 아니야 너잘 왔다 너가 좀 얘기해 봐라 팔좀 놓고 얘기합시다 어 어이 학생 이분이 정말 너 선생님 맞아? 네 맞아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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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빨 음, 세오이짓지 마라. 이누 <웃음> <telescope>. 좋아요? 이 와이 와이 와이 이이이이이이이이이 그날 서민아, 파트 모든 주민들은 잠을 설쳤다고 해요. 한 명만 빼고. 산 나이로 하이, 하 나서 이하도 하이, 만이가이하한 하이, 아저씨로, 할영광한어요저전투사아 이백삼 마마이세 뭐하는 거예요? 자, 아, 몰라요. 난 백에서 그러나 했는데. 자, 응? 아, 야야쪽는데그러게요 자, 이런 아어야